내가 그런 말을 들을 행동을 했나? 되게 예상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편하게 편하게 할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그 사람에게 받은 걸 보답하고 싶을 때그 사람에게 받은 무언가에 대답하고 싶을 때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. 다 딱히 다른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.